잠시 보면 진짜 예쁜데 카메라에 안덮히네오 오, 너무 예쁘다 일부러 초록 색깔 펄 있는 걸 넣었거든요 파란색이랑 이렇게 눈보라 느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, 스노우볼 느낌 나게 하고 싶었는데, 그 느낌이 잘산것 같아요. 위에다가 이렇게. 너무 예쁜데? 아, 이거 화면에 다안 잡히네요. <웃음> 계속 예쁘다 그러면 안 돼. 사기치는 것 같잖아. 근데 진짜 예뻐요. 실패 없는 저만의 그런 펄이 있어요. 역시 넣길 잘했어. 이걸로이번 크리스마스 붓받침때는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너무 예쁘다. 제가 <목소리> 고이들도이 이걸 입고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. 제가 사실 필요해서 입고를 하는 건데 이게 색연필이 다 좋은데 너무 미끌거려요. 동그랗고 얇으면 은 조금 손에 피로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에 껴서 쓰려고 저는 잘 너무 헐렁하거나 안 들어가거나 할줄 알았는데 오, 생각보다 되게 잘 들어가는데요? 그리고 이게 장점이 또 이제 뺄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쓸 때는 뺄다가 또 이렇게 다시 끼울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. 오 되게 좋은데요? 종이에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저처럼 색연필이나 연필에 끼우셔도 되고 필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볼펜에 또 끼우시더라고요. 그래서 색깔도 일부러 그냥 제일 무난한 블랙으로 했어요. 내 생각보다 되게 퍽신해요 괜찮은데요 엄청? 언겹결에 올라는 갔는데 상아 못 빼서 먹겠지? 형아 무서워서 빨리 빨리 빨리 이게 얼마야 워실리? 이0 0 0원색깔을왜 이렇게 에탄 화려해? 알코올이야 물 넣으면 얼어 에탄올이라 색이 화려해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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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정 싱글 복받침때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? 근데 화면에 다안 담기네요